가족. 어, 나야 부탁할 일이 좀 생겼어. 어, 알겠어. 그날 나는 남편의 라이트닝볼을 맞고 쓰러졌다. 무참히 쓰러진 내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하고 창피했다. 나는 복수할 날만 기다리며 훈련하고 또 훈련했다. 어 그래. 지금 가지. 형님 필요한 게 뭐길래 이렇게 저를 찾아요 에? 아니 바쁜 사람 응? 불러다가 응? 총좀 구해줘 가볍고 휴대하기 편한 걸로 10회 이상 들어간 반자동으로 말이야 아이고 갑자기 찾아와서는 총을 날래? 이 박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? 넌 많이 컸다? 언제부터 내 말에 그렇게 토를 달았지? 아 형님도 알았어요 알았어 베르타 8천이야 나쁘지 않네 어이 박사 오랜만이다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얼굴 까고 평화롭게 다니네 너 찾느라 뒤진 줄 알았어. 어딨어? 말해! 말하면 살려줄 건가? 이쪽으로 와! 말 어, 버려! 집거으 응. 어디다 쓰든 상관없어 그냥 네가 그렇게 도망가니까 화가 났을 뿐이야 이번만은 용서해준다 잘 살아라